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자어 옆에 의자도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다리 찢기 자세 되게 잘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박쥐 자세 잘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때 어 골반에서 많이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골반에서 걸려 있는 부분 중에서 이이 이, 안쪽 라인에서.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shc님. 네. 이 좌우로 이렇게 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아, 오늘 진짜 카메라 앵글 잡기가 어렵네요. 네, 이호영님, 안녕하세요. 앉으니까 얼굴이 잘리고요. <웃음> 또 이렇게 올리니, 올리면 일단 엎드려서 자세에서 잘안 보이거든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네. 요렇게 해서 약간만 멀리 놓을게요. 네. 됐고요. 어. 이렇게 해 보니까 또 이게 각도가 안 맞고요. 자리, 자리 잡기 가 되게 어렵네요, 오늘이. 개구리 자세가 이 각도 때문에 되게 저 썸네일 진짜 첫 화면 음, 그거 찍느라고도 지금 한 10분 넘게 걸렸어요. <웃음> 네. 그리고 조명이 너무 멀리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잠깐만요. 네, 예,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게 많거든요. 조금 더 앞으로 가져오고요. 여기가 보이네요, 조명이. 조명이 보이더라도 어두운 거보다는 낫겠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요 개구리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음, 어, 누워서 하는 자세 먼저 제가 해볼게요. 음, 오늘은 음, 세 가지 단계를 일단 나눠서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담요는요, 이따가 엎드려서 할때 필요하고요. 누워서 할 때는 그대로 자리에 누워주시면 돼요. 오늘은 음, 하체 부분을 좀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자세를 이렇게 잡아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이는지 모르시겠네요 자, 아, 이 방향을 돌릴까요? 제가 발하고 이렇게 골반이 보이니까 조금 그쵸? 그렇죠? 각도가 보기가 싫죠? 자, 이렇게 돌려 놓고요 자, 지금 음, 보고 계신 분들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실시간인데 오늘 좀 굉장히 방송이 산만하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보이시죠? 이렇게 누워서 두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제가. 네. 자,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음, 왼발하고 오른발, 지금 발 사이 골반 넓이를 살짝 열었어요. 네. 먼저 손을 이렇게 무릎에 놓으시고요 내쉬고 마시고 이런 동작 몇 차례 해서 허리하고 고관절 긴장 풀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손은 바닥에 짚고 자 왼쪽 무릎 아래로 오른쪽 무릎 아래로 이렇게 교대로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왔다 발을 움직여 주시고요 고관절 움직이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조금씩 열면서 좌우로 가볼게요 네, 한 발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좌우로 열어주세요. 네, 이제 다시 천천히 안으로 들어올 때도 왼발, 오른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천천히 안으로 모으고 있죠. 네, 다시 좌우로 열어볼게요. 이때 네, 당기는 느낌이 좌우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심하게 당기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이제 천천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안으로 모아 주시고요 네, 지금 또한번더 해볼게요 이 동작을 좀 많이 해주시면 더 좋거든요 안으로 천천히 갔다 왔다 모아주세요 네. 자, 그래서 무릎 모아서 잠깐 가슴 쪽으로 한번 당겼다가 마시면서 멀어지고요. 지금 각도가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 다잘 보이셨어요?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제가 머리가 좀 잘려서 나오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채팅 하신 분들 좀 읽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청명 화요날지 안녕하세요. 아 벌릴 때 엉덩이 쪽 아프네 맞아요. 고관절이 열리는 공간을 지금 넓히는 거거든요. 편사시에 이렇게 안 써본 분들은 아플 수 있어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개구리 자세 이 이거는 보여드리기 사실 되게 힘들어요. 지금 제가 카메라 각도도 좀 다르고 제가 막 얼굴도 막 잘리고 막 이렇게 나왔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세에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좀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지금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세요. 네, 아, 자, 지금 첫 번째 동작 했죠? 누워서, 네, 누워서 자신의 등 대고 누우셔서요. 좌우로 골반하고 발이 갔다 왔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 여기를 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좌우로 다리를 열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내쉬고 마시고 해서 먼저 허리 골반 긴장 한번 푸시고요.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마치 이렇게 그이 벌레들 있죠. 이렇게 밑에 다리 달리고 위에 이렇게 뚜껑 있는 벌레들 걔들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네 그리고 아기들은 누워서 이렇게 발을 들어서 이런 움직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네, 자 이제 잘하셨고요.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전 아까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만 했어요. 자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카메라 앵글에서는 이 아래쪽은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머리가 잘리지 않게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다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발을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좌우로 열어볼게요 네. 자, 왼손으로 왼쪽 엄지발가락 잡아주세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 잡아주세요 양쪽 팔을 이렇게 무릎 안쪽으로 집어넣었어요 이 각도부터 사실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천천히 이 팔꿈치를 바깥쪽을 향해서 무릎을 밀어내 주세요. 지금 발이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죠. 네, 벌어지는 분들은 발은 모아 주시고요. 팔을 사용해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 주세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상생활에서 이 엉덩이하고 허벅지 뒷면의 공간이 너무나 많이 수축이 되어 있어요. 아기들은 되게 자라죠. 신생아 아기들.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자라서 3개월, 6개월, 요 정도, 이제 아직, 막, 이렇게, 기, 막, 기어 다니기 시작할 때 있죠? 그 직전까지 애기들이 이런거 되게 잘 하거든요. 네. 자, 이제 팔꿈치 바깥쪽을 이렇게 밀어내시고요. 자, 손으로 이렇게 계속 발은 잘 잡고 계세요. 들이쉬면서 발바닥을 천장 방향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3cm 더 살짝 뻗어 올라가 보세요. 천천히 아래로 내릴 거예요. 내 네, 손의 힘도 사용하세요. 아래쪽으로 지그시 내려주세요. 팔꿈치로 다리 닿는 부분 약간 더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이 바닥 쪽으로 더 내려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게 중요한 점. 들이쉬면서 다시 발바닥 살짝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네, 무릎이 더 양쪽 바닥에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굉장히 많이 당기는 동작이거든요. 자,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요. 그동안 에 여러분들이 봤던 앉아서 했던 이 박쥐 자세 스타일보다 훨씬 더 골반을 강력하게 열지만 허리에는 무리가 되지 않는 동작이에요.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골반이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네, 평상시에 이 부분 거의 안 써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다리 모아볼게요. 잠시 그대로 숨 고르세요. 네, 안쪽 골반 그리고 뒤쪽 다리 라인, 바깥쪽의 고관절까지 전체가 다 작기 때문에 굉장히 뻐근하실 수 있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엄지발가락 잡고요. 또 이렇게 잡아도 돼요. 바깥쪽을 잡아주셔도 되는데요. 일단 지금 다들 이 골반이 잘안 열리는 분들은요. 안쪽에 중심 포인트를 놓는 게더 좋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을 잡았습니다. 팔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무릎 안쪽에 팔을 걸어보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은요. 처음에 요거 걸은 상태에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조금만 더 나가는 요 연습만 해주세요. 발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무릎이 바깥쪽으로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보내시면서 골반에서 모든 공간들이 지금 고관절에 근육 붙어있는 라인에서 다 당기는 느낌들이 오거든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팔꿈치로 무릎 바깥쪽으로 밀어내보세요. 내쉬 때 살짝 안으로 들이쉬면서 내 네, 팔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주시고요. 내쉬면서 안으로 가져오세요. 들이쉬고 내쉬고요. 네, 지금 이런 동작을 좀 자주 반복해주세요. 네, 이제 다시 무릎 안으로 모아서 잠시 그대로 골반 고관절 편안하게 안정되게 네, 크게 숨고 르시고 네. 자, 이제 발을 바닥으로 내려놔 볼게요. 네. 이제 <웃음> 허리 쪽의 공간 조금 더 편안하게 잠시 숨 고르세요. 네, 이렇게 중간에 꼭숨 고른 시간 이렇게 가져주시는 게 훨씬 더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앉아 볼게요. 음, 몇 분이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열분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따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네. <웃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음, 담요를 두장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좌우로 이렇게 넓게 놨죠? 담요를. 자, 이, 이 위에 이렇게 무릎을 올릴 거거든요. 자, 왼쪽하고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놨죠 네. 지금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려놔 볼게요. 바깥쪽으로 지금 무릎을 열었어요. 안으로 살짝 모았어요. 바깥쪽으로 열었고요. 내쉬면서 안으로 모았어요. 네, 이렇게 반복해서 천천히 계속 해주세요. 지금 이 동작 굉장히 당길 거예요. 마시면서 바깥쪽을 열어주시고요. 내쉬면서 안으로. 네. 이, 요 안쪽 라인 있죠? 요렇게, 요렇게, 요 안쪽 라인. 여기 거의 스트레칭 안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지금 이렇게 열었다가 모았다, 열었다 모았다. 이게 바로 개구자세에서, 네. 요 라인이 완전히 펴지게 하려면 여기가 굉장히, 네, 탄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연성을 늘리는 동작이죠? 네. 자, 좌우로. 네. 뚝 소리 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무릎 밑에 담요 받치고 하세요. 그냥 바닥에 하시면요. 무릎 까져요. 네.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릎 열어주시고요. 내쉬면서 안으로요. 지금 폭은 조금만 움직이셔도 돼요. 너무 아프신 분들은요. 처음에 1cm만 하세요. 자, 바깥쪽으로 열었다가 안으로. 지금 무릎을 움직이죠. 발은 움직이지 않고요. 천천히 갔다가 왔다 움직여 보세요 네, 그러니까 다리 찢기가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한 번에 그 최종 자세 이것만 따라 하시려고 하면은 전혀 진전이 없, 없는 분들이 그래서 다리 찢기는 안 돼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다리 찢기를 하면은 근육이 다치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중간 단계들을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최종 동작만 했을 때 이런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말라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중간 단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네. 좌우로 열어주시고요 내쉬면서 안으로 열고 모았다 바깥쪽으로 벌렸다가 모았다 네 지금 이런 동작들은 좀 많이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많이 반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쉽지 않죠 어. 안 해봤지만 무릎이 굉장히 당기고 아플 것 같아요 무릎이 아니고요 여기에요 이쪽 여기가 당기는 거예요 무릎은 그냥 눌려서 아픈 느낌이고요 당긴 느낌은 여기서 와요 네, 그리고 이쪽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해서 이 서해부라고 하는 여기 서해부 여기 인대가 있거든요 여기 인대하고 그 주변에 이렇게 근육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래쪽에는 복근도 있죠 그리고 여기 내전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바깥쪽에서 여기가 또 힘든 분들도 있거든요. 고관절 바깥쪽을 전혀 안써본는 분들은 이쪽이 상당히 뻐근하고 아프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느낌들이 나타나거든요. 요거를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조절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이 매트를 가운데에 놔두고요. 바깥쪽으로 살짝만 갔다 왔다. 이렇게 움직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쫙 갔다가 못 돌아와서 이렇게 막 늘어나서 아파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cm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2cm, 3cm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뭐든지 우리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한 번에 딱 최종 결과 나오지 않죠 이렇게 스텝이 필요하잖아요 몸을 다루실 때도 그렇게 해주셔야죠 내 몸은 사실은 더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네, 자또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어, 핵심적인 자세죠 개구리 자세에서 네, 요렇게 놓으시고요. 엉덩이 바닥에 안 닿아도 괜찮아요. 처음에 하시면 이렇게 떠있거든요. 요 상태에서 그냥 요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갔다 왔다. 네,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주시면 되죠. 이제 더 내려갈 수 있으면 팔꿈치 내리고 엉덩이를 조금 더 아래로 내려 보세요. 내리기만 해도 뻐근하거든요. 네. 점점점점 오른쪽하고 왼쪽이 한쪽이 더 많이 뻐근한 것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자, 안으로 모았다 바깥쪽으로 갔다 왔다 움직여 보세요 네 자, 이제 천천히 배 가슴도 내려놔 볼게요 네이 상태에서 이제 무릎 안쪽 바깥쪽으로 갔다 왔다 이건 조금 더 힘들어요 상체를 내려서 움직일 때는 골반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상체 세운 상태에서 이 연습을 먼저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손을 바닥에 짚고 할 때에는 자신이 너무 과, 과도하게 벌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지금 무릎이 많이 벌어지지 않죠 바깥쪽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3cm에서 5cm 정도 갔다가 왔다 움직이고요. 처음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세만 잡으셔도 여기가 확장이 되죠. 네. 자세만 잡는 노력만 해주셔도 아주 좋아요. 네. 자, 이제. 네 속속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요 오늘 개구리 자세 연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고요 굉장히 강한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네자 아, 14분 들어오셨고요 네 자, 혹시 뭐 채팅하신 분 계시면 또 읽어 볼게요 네. 네, 네 오늘 개구리 자세이기 때문에 카메라 각도를 조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세로로 해서 좀 깊이 이렇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이 테니스 공있죠아요 테니스 공 가지고 여러분들이 엎드리셔서도 할수 있거든요. 특히 이 안쪽으로 개구리 자세에서 음 이렇게 좌우로 열었을 때 어느 면이 당기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당기는 부분들이 약간 라인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당기는 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 여기만 뻐근한 분. 네, 이쪽까지 다 당기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라인에 따라서 이 공을 그쪽에 더이 딱딱하게, 심하게 당기는 곳 있죠. 네, 그쪽에다 이렇게 공을 놔주시면 돼요. 한쪽씩 해볼게요. 이요 이, 이 라인 배꼽 옆에서부터 이렇게 치골 방향으로 여기가 먼저 당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분들은 더좀 깊은 허리예요, 허리. 이 장요근의 속 라인에서 당기는 분이 있고요. 이렇게 서의 인대 부분에서 여기 여기는 장골근과 이렇게 대퇴 앞쪽에 대퇴사두근, 내전근 이런 지대가 이렇게 걸려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풀어볼게요. 네, 바로 직접 접히는 서해부 고관절의 앞쪽면. 네. 어 안녕하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S.H.C.님 <웃음> 아침 라이브 시간에 이렇게 어, 슈퍼챗 해주신 분 처음이신데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S.H.C.님. 네. 자, 이 공을 가지고요. 이 면을 해볼게요. 지금 자신이 당기는 부분이 이 배꼽 옆이라고 하시면 이쪽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담기네요. 이 서예부 접히는 이 면이죠. 여기를 한쪽씩 할 거니까요. 한쪽은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쪽 무릎을 밑에다가 이렇게 담겨 놓으세요. 그리고 반대쪽은 그냥 다리 펴시면 돼요. 그냥 그 부분을 지그시 이렇게 꾹 눌러 주셔도 돼요. 처음에는 누르기만 해도 여기 서예부 쪽은 자극이 굉장히 강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을 이쪽은 지금 계속 굽히고 있죠. 이 고관절을 여기 바깥쪽으로 벌렸어요 벌림 외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에 테니스공이 들어가 있죠 서해부에 네. 아랫배와 허벅지 사이에 딱 경계선이 되는 부분 있죠 거기에 놓으시고요 이렇게 갔다 왔다 천천히 갔다 왔다 지금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네.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지금 이런 거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데 없거든요 정말 꿀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실제 일상생활에서 한번 해보세요 네, 박쥐 자세가 그러니까 다리를 완전히 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고관절을 이 숨어있는 공간들을 쓰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중간중간에 각자 걸리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찾아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풀어 놓으시면 허리 통증 예방에도 좋고요. 네, 무릎이라든가 또 아니면 골반 자체가 아픈 분들 있잖아요. 고관절 부분. 이런 통증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 밑에 여기 테니스 공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서혜부에네 이렇게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네, 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마사지 할때 단단한 야구공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어, 필라테스에서 쓰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공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지금 야구공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자리에 처음에 하시면은 깜짝 놀랄 만큼 너무 아파서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테니스공을 사용했고요. 너무 말랑말랑한 공은 사실은 크게 어, 이렇게 깊은 곳을 지금 이부분을 이 이제 이렇게 열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경락 마사지 받듯 이렇게 꾹 누르면서 이렇게 푸는 거 느껴보신 분들 계시죠 그 정도 효과가 나려면 너무 소프트한 볼은 별로 그 효과가 없거든요 또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반대쪽 이 네. 라인 지금 이 배꼽 옆에 이 라인이 아프신 분들은 엎드려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해주셔도 되고요 좌우로 해주셔도 되고요 요 서해부 랑인 여기가 보통 많이 걸리죠. 개구리 자세 할 때. 네. 지금 여기에다 놓고요. 저는 이렇게 좌우로 골반을 움직일 거예요. 네.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런 쪽까지 걸리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 내전근, 요 라인이 안 좋은 분들은 여기로 이렇게 막 걸리거든요. 네. 뒤쪽이 엉덩이 고관절 뻐근한 거는요. 일단 지금 엎드린 상태에서는 요 부분을 풀어준 동작으로 먼저 가볼게요. 네. 네. 내가 풀려고 하는 쪽. 네, 무릎을 옆으로 이렇게 굽혀주세요 바깥쪽으로 벌리는 거죠 고관절을 벌리고요 네, 이 공은 서일부, 아랫배하고 허벅지 경계선에 놓으세요 네, 그리고 엉덩이를 이렇게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볼게요 왼쪽하고 오른쪽 느낌이 저도 약간 다르거든요 왼쪽에 자극이 조금 더 강하게 오고요 오른쪽은 자극이 그렇게 강하게 오지 않아요 네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지금 이, 이런 부분은 지금 아침에 출근 시간이라서 바빠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저녁에 이렇게 담요도 가져오시고요. 테니스 공은 사실 구입하기 되게 쉽잖아요. 이렇게 두 개짜리 이렇게 사시면 이렇게 구입하셔서 직접 해보시면 돼요. 지금 공이 이쪽 안쪽 라인에 들어가 있죠? 여기로 움직이고 있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음, 예, 개구리 자세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이 고관절이 이렇게 평상시에 전혀 쓰지 않는 각도로 확장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 주실수록 이 허리 쪽도 편안해지고요 골반이 정말 고관절의 순환이 좋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다리 이 라인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막 살쪄 있는 분들 있죠 이렇게 이런 안쪽 이런 데 많이 살쪄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 림프 순환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군살들이 빠지거든요 여기 안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커다랗게 살쪄 있는 분들 있죠 또 뒤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바깥쪽에 살쪄 있는 분들도 있죠 여기도 다 같이 모두 해당이 되거든요 고관절의 모든 라인을 이렇게 다 쓰게 만들어요 개구리 자세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이렇게 세 가지 보여드렸고요 네. 자.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좋으셨고요 어, 공중부양증이에요. 네, 골반이 뜰 거예요. 맞아요. 많이, 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양쪽 무릎을 내려놨을 때 이게 골반이 안 내려가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어, 보통은 남자분들이 훨씬 더이 고관절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손을 짚고요 이렇게 이 자세를 평상시에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천천히 계속 그냥 상체가 음,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고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골반 움직이고요 네. 상체를 눕혀 놓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은더 많이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골반이. 그러면 더 많이 힘들죠.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이 정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네. 이 정도만 움직여주시면 돼요. 네. 굉장히 강력한 동작이에요. 그리고, 음, 혹시 주변에, 음, 또 임산분들 계신다 그러면요. 이렇게 너무 강하게까지 열 필요는 없지만요.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는 해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자, 이제, 음, 아, 오늘은 <웃음> 아침 시간에 슈퍼챗도 받고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자, 오늘 이제 화요일 아침이고, 여러분들 또, 어, 또 활기차게, 또 화요일이면 아직 주의 초반이잖아요. 또 열심히, 네, 건강하게 화이팅 하시고요. 네. 또 다음 목요일 날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